손글씨를 열심히 연습해서 글씨를 잘 쓰는 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쓰다 보면 숫자가 나올 때가 흔히 있죠. 손글씨 사이에 낀 숫자가 예쁜 경우는 참 보기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숫자를 잘쓴 자료나 영상이 거의 없더군요. 그 이유는 숫자 쓰기가 동양이나 한국의 오래된 전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숫자쓰기 요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서비스하려 합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런데 고딕체처럼 똑바로 쓰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쓰죠? 한글은 바로 세우면서 숫자는 삐딱하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개념을 알아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병렬형 글자인 영어는 필기체로 빨리 쓰려다 보니 옆으로 기울여 쓰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숫자도 비스듬히 달려가는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입체 구조를 가진 한글은 흘림치에서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를 올곧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저희 펭글씨 강화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눈은 음과 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글에서도 내려긋는 획이 수직이면 옆으로 긋는 획은 살짝 웨이브를 주어 균형을 맞추죠 한글은 수직으로 바로 세웠다면 숫자는 달려가는 듯 변화를 주는 것이 더 매력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써볼까요 살짝 기울여서 1 2에서는 옆으로 긋는 획에 웨이브를 줍니다 역시 음향에 좋아겠지요 3은 아래를 더 크게 4에서도 옆으로 가는 획은 웨이브 5에서도 마찬가지고요. 6 7도 이렇게 쓰면 1과 확실하게 구분되겠죠? 8 9 마지막으로 0. 이제 숫자와 한글을 섞은 예문을 쓰며 마무리하겠습니다.